안녕하세요 아임 툴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컨디션 조절 잘 하세요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마법의 단어 브러시리스 두번째 시간 지난 편에는 이론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죠 오늘은 그 이론을 기반으로 실전 직접 분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러시리스의 대표로 DCF887 그 다음에 카본 브러쉬의 대표로 dcf885 제가 오늘 요거 두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맛보기 사진이 보이시죠 로고를 가리고 하는건데요 이 사진을 보시고 어느 것이 브러쉬를 쓰고 카본 브러쉬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5초 드릴게요 네 찾으셨나요 구멍이 많은게 카본 브러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카본 브러쉬가 더 열이 많이 난다고 했었죠 열이 많이 나니까 그럼 열을 배출해야 되는 거고 열 배출하기 위해서는 하우징에 구멍을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요런 거 알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일단 지금은 카본 브러쉬부터 뜯어보겠습니다 DCF-885 입니다 일단 일반 카본 브러쉬 모터 DCF-885를 분해하겠습니다 일단 요게, 요게, 마그넷. 제가 쇼한 게 아니고요. 자석입니다. 자석이어서 된 거고요. 일단 마그넷.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추어, 브러쉬판, 그 다음에 스위치. 요렇게 분리가 되고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석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다 아시죠 N과 S는 서로 끌어당기고 N과 N, S와 S는 서로 밀죠 이 원리로 회전합니다 이 회전을 유지하기 위해 카본 브러쉬는 회전체가 극성이 자주 바뀝니다 제가 말한 그 자석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배터리에서 이렇게 해고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여기 연결됐었잖아요 가지고요 카본 브러쉬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이 카본 브러쉬가 회전체에 있는 코일의 전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체가 극성이 자주 바뀌는 거고 요거랑 요게 자석의 원리로 해서 회전하는 거고요 이때 여기 마찰이 발생하거든요 마찰이 발생해서 열이 나고 소음이 나고 카본 브러쉬가 따른 겁니다 이렇게 따았는환적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정지시에는 순간적인 역구동을 통한 브레이크 기능으로 스파크가 발생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힘겹게 뺐잖아요. 아까 언급한 자석,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꾸로라고 했죠. 거꾸로 카본 브러쉬는 아니, 이제 코일. 그 다음에 바퀴 연구자석. 근데 브러쉬 리스는 이 회전체가 연구자석, 이 바퀴, 이제 코일입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당기잖아요? 이 배터리에서 전류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 아, 이선세 개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전선이 바로 가면 되니까 굳이 브러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브러쉬리스인 겁니다. 그래서 브러쉬가 없으니까 열이 적게 나고 소음도 덜 나는 겁니다. 브러쉬리스와 카본 브러쉬의 코일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브러쉬리스는 요 카본보다 이 면적이 더 넓죠 그래서 열이 적게 나는 거고요 체적이 더 많기 때문에 힘이 더 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카본 브러쉬와 브러쉬리스 모터의 차이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 영상이 충전 공구 구매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